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제안서나 보고서 안에 들어갈 법한 관계도 같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라 했을 때그 특징들 6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한 과정인데 이것을 응용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응용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둘 테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물은 이겁니다 하나는 선도형 하나 그리고 정원 도형 하나 그리고 아이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재료가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는 이 아이콘은 파워포인트 2019버전 이상에는 여기 삽입 아이콘 탭에 가면 여기서 수많은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콘이 없으시다면 플랫 아이콘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활용해 주셔도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어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동그라미 원도형 앞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렬이 됐는지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다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홈 정렬 맞춤에 가셔서 중간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이미 추가를 해뒀기 때문에 훨씬 빨리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에 추가를 해둘 수 있으니까 참고해두세요. 자 여기에서 일단 색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상은 흰색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원 도형은 선 없음 해서 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색상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한 세트예요. 이두 개가 한 세트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콘의 크기를 이렇게 엄청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크게 하면 겉에 여백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꽉차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아예 도형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형이 있다면 도형 안쪽에 어느 정도의 여백을 확실하게 두는 것을 추천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그룹화 시켜 주겠습니다 Ctrl-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의 개체처럼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크기를 변경해도 같이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이원 도형과 아이콘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려면 대각선에서 작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양이 다 틀어지죠 절대 비율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채 작게 하거나 또는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신 채 작았다가 커지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컨트롤 Shift 키 누르신 채 대각선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방식으로 원래의 비율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걸 왼쪽 하단에다가 이동시켜서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 배치한 뒤에 이제 여기에 원 도형과 연결할 이선 있죠 이 선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의 색상을 이 배경에 있는 회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바꿔줄 거고요 너비를 한 1pt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의 색상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요게 그러니까 기본 세팅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도형과 선 도형을 전부 다 선택하셔서 Ctrl Shift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게요 그리고 톡 놔줍니다 이후에는 키보드 상단에는 F4를 누르셔서 재실행 해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같은 간격으로 6 개의 개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전체를 선택한 뒤에 중앙에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선도 동일하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위쪽에 있는 선만 전체다 선택하셔서 위쪽으로 조금만 Shift 키 누르신 채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선만 다시 한번 더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직선 컨트롤 키 누르신 차 하나만 더 복사해 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길게 하나 배치를 해줍니다. 그 쉬프트키 누르신 채 오른쪽 끝선까지 연결해주시면 끝이고요. 마지막 또한번 세로 직선을 하나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하셔서 아래쪽으로 이동.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아이콘만 교체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콘은 한번 삽입만 하면 교체를 했을 때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변경. 파일에서 또는 아이콘에서 를 선택하셔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놨었던 아이콘이나 또는 현재 여기에 있었던 아이콘을 그대로 삽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삽입 누르면 이렇게 색깔까지 그대로 교체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이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9버전 이상에서만 되니까요 여러분 어, 그 버전에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플랫 아이콘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 특징에 맞는 아이콘으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더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변경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특징에 맞는 아이콘을 선택한 뒤에 삽입을 누르면 그대로 교체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개의 개체가 만들어졌고요 이때 여기인 이 모든 개체에 색상을 하나하나 바꿔줄 건데요 사실 뒤에 있는 이원 도형이 같은 색상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조금 독특하게 보여지게 되겠죠 특징에 맞는 색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동일한 특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이 색상에서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모두 그룹 해제 한번 해주시고 Ctrl Shift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이 뒤에 있는 원 도형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그리고 색상에 들어가서 여기 다른 색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을 누르셔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색상이 나오는데 이검정색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살짝만 위쪽으로 올려주면 약간 밝게 바뀌거든요. 같은 계열 색상인데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면 비슷한 계열의 색상과 어울리는 이런 색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어 봤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까요?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이 자료를 전체 다 선택을 하는데 위에 있는 이 선까지만 선택합니다. 선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룹화를 시켜줄게요. 컨트롤 G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G 누르시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회전시켜주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회전 쉬프트 키 누르신 채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후에는 선 도형도 같이 이동을 시켜서 세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Ctrl+Shift 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동, 이동시켜서 복사. 마지막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길게 빼주시면 끝.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때 여기 안에 있는 그룹화된 개체들은 다시 한번 그룹 해제를 해줄게요. Ctrl+Shift+G 누른 후에 아이콘만 Shift 키 누르신 채 선택하셔서 회전. Shift 키 누르신 채 회전하면 끝. 오른쪽도. 쉬프트키 누르신 채 회전하면 끝! 어때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미 만들어놨었던 이 개체를 활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자료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꼭 한번 실습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색상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은 제가 이렇게 색상을 넣어둔 도형을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서식복사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V 누르는 형태로 마음대로 여러분들 거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